여러분, 안녕하세요. 10분상식 세계백과입니다. 부룬디 공화국. 줄여서 부룬디는 아프리카 동부에 위치한 공화국으로 정치수도는 기태가, 경제수도는 부중부라입니다. 부룬디의 국기는 1967년 제정하였고 1982년 가로세로 비율을 수정하여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두 개의 흰색 대각선이 엇갈려있고, 위아래로는 독립을 위해 흘린 피를 상징하는 빨강, 좌우로는 희망을 상징하는 초록색이 칠해져있습니다. 중앙에는 흰색 바탕에 빨간색의 육각형 별세개가 있는데, 세개의 별은 통일, 노동, 발전을 의미하며 동시에 후투족, 투치족, 트와족 세개의 부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브룬디는 북쪽은 루완다 동남쪽은 탄자니아, 서쪽은 콩고 민주공화국과 접한 내륙국이지만, 서남쪽으로 탕가니와 호수와 접하고 있습니다. 부룬디의 국토면적은 약2 8 0 0 0제곱킬로미터로 세계 144위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약 4분의 1 정도 크기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약 1200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인구수로 세계 78위이며 대한민국의 경기도 인구보다 약간 적습니다. 부룬디의 1년 총 GDP는 2019년 기준 약 36억 달러로 세계 160위이며 1인당 GDP는 300달러 수준으로 세계 최빈국입니다. 부룬디 국민의 대부분은 키룬디어를 사용하며 프랑스 식민지배의 영향으로 프랑스어도 함께 사용합니다. 주민의 80%가량이 후투족이며, 15%는 투치족 나머지는 투하족 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룬디의 종교는 로마 카톨릭이 60%로 가장 많으며, 그외 토속신앙이 20%, 소수의 이슬람교도가 존재합니다. 부룬디의 역사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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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민족독립운동이 일어났고 부룬디는 루안다와 통합된 국가로 즉시 독립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루안다와 부룬디에는 별개의 왕이 존재했고 종족 간의 분쟁도 심했습니다. 1961년 루안다는 다소의 후투족이 폭동을 일으켜 국왕을 추방하고 공화제를 선포하였습니다. 루안다와 달리 군주제를 고수하던 우룬디는 1962년 부룬디 왕국으로 독립하였으나 4년 뒤인 1966년 국왕이 자해를 여행을 하고 있던 와중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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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25만 명이 죽고 수십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한 투치족과 후투족 간의 부룬디 내전은 2000년 아루샤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이어졌습니다. 2005년 선거에서 후투족 출신의 피에르 응쿠룬 지자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2009년에 내전을 최종적으로 종식시키는데 공헌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3선에 도전한 응쿠룬 지자에 대한 대대적인 시위가 일어나는 등 여전히 부룬디는 위태로운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룬디는 2005년 국민투표에 따라 제정된 헌법에 의해 대통령중심제공화국으로 5년 임기의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합니다. 2005년 8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피에르 은크루진자 대통령이 3선에 성공하여 15년간 장기 집권하면서 독재의 길을 걸었으나 2020년 6월 18일 갑작스럽게 사망하였고 에바리스트 은데 이시미의 당선인이 국정공백을 메우기 위해 예정보다 두달 일찍 대통령에 취임하였습니다. 부룬디의회는 야원제로 5년 임기의 하원의원 100명, 상원의원 54명으로 구성됩니다. 하원의원의 60%는 후투족, 40%는 투치족이 할당되며 상원의원은 국가원래와 소수민족 출신으로 구성됩니다. 브룬디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현재 브룬디의 1인당 GDP는 약 300달러 수준으로 말라위, 남수단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낮은 편입니다. 잦전내전과 쿠데타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면서 브룬디의 경제는 더욱더 어려워졌는데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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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브룬디의 전통 드럼은 벨기에로부터 독립했을 당시 브룬디의 국기에 포함되었을 정도로 국민들의 강한 문화적 뿌리라 할수 있는데요. 1960년대부터 시작되어 60년 가까운 전통을 자랑하는 브룬디 로얄 드러머스 연주단은 왕실의 행사나 장례식과 같은 의식에서 전통음악을 연주할 뿐 아니라 세계 투어를 펼치며 전 세계의 브룬디의 전통음악과 춤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브룬디의 커피 역시 상당히 유명해서 아프리카에서는 루안다와 함께 단두곳뿐인 COE를 생산하는 국가입니다. 물이 풍부하고 해발 고도가 높은 지리적인 조건이 커피 재배에 가장 적합하다고 합니다. 1930년 벨기에인이 가져온 아라비카 원두가 계기가 되어 부룬디에서 본격적인 커피 생산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는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아 국내에만 140여 개의 오싱 스테이션을 세워 커피 산업의 근대화를 이루었습니다. 대부분의 커피 농장은 소규모로 100% 수작업으로 생두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부룬디에서 생산된 커피는 조화로운 맛의 균형과 깔끔한 뒷맛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북서부 지역에 키비라 국립공원, 북동부 지역에 루브루 국립공원이 있긴 하지만 부룬디는 국가치한이 매우 불안정한 국가로 여행 불가능지역입니다. 부룬디 출신의 가장 유명한 인물 중한 명은 벨기에 축구리그팀 로얄 화이트스타 브리셀에서 스트라이크로 활약하고 있는 무함마드 선수입니다. 1984년 부룬디의 수도인 부준브라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축구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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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총 16골을 몰아치며 팀을 벨기에 1부리그 2위까지 끌어올렸고, 득점왕 2위에 오르는 등 최전성기를 보냈습니다. 2006-7 시즌 동안 벨기에의 명문클럽인 안데롤레어트에서 역시나 좋은 활약을 보여준 무함마드는 2007년 스페인 리그 진출에 도전합니다. 라싱산타르에서 새 시즌을 뛰면서 특유의 유연함과 폭발적인 스피드를 무기로 팀 성적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특히 2008년 11월 발렌시아와의 원정 경기에서